예배 훈련이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 나머지 두 가지를 나눕니다. 넷째, 성도의 잘못된 예배 습관을 고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군기를 잡고 혹독한 훈련을 하는 까닭은 사회에서 체질화된 방식으로는 도저히 군생활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병 훈련의 핵심은 군생활에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정신무장입니다. 이 훈련을 거쳐야만 비로소 정식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첫 신앙행위는 매주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주일과 예배의 가치나 의미, 원리도 모른 채 참석합니다. 자신의 제사장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자각할 기회도 없이 1년, 2년 시간이 흐릅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감격으로 드렸던 예배가 시간이 흐를수록 수동적으로 참석하거나 타성해져진 습관적인 의식으로 변질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전적인 의미의 삶의 예배보다는 주말이 되면 죄악과 탐욕으로 점철된 주중의 삶으로부터 도피하여서 예배를 통해 위로의 마취제를 탐하거나 축복을 구하는 제사 정도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매주 반복되는 예배가 안타깝게도 평생의 예배 습관으로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번 들여진 습관이라는 무소 부제의 관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에는 돈, 명예, 권력, 스포츠, 연예인, 스타 등 헛된 것을 예배하는 세상에 노출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속적인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는 습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성된 잘못된 예배 습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훈련이 세상 훈련과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연마하는 것이 아닙니다.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이 훈련은 어떤 것을 터득하는 것, 즉 마스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의 지배를 받는, 비마스터 s t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철저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마에스트로, 최고의 지휘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예배와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훈련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훈련입니다. 우리 주위에 응사는 탁월한데 사역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삶을 성령의 통제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의지하지 않으니 목회자들이 자신의 논리와 사적 감정으로 설교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으니 회중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평가하고 찬양의 점수를 매깁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이와 같은 만행이 팽배해 있습니다. 성령께 의지하지 않으니 성도들은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무력하게 죄악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교회에서든 삶의 현장에서든 온전한 예배자로 설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지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 훈련이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예배 훈련은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자라면 누구나 거쳐야 할 필수 과정입니다. 위대한 운동선수가 되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그만큼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자서전 김연아의 7분 드라마에서 김연아는 13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엉덩방아를 찧었고 얼음판에 주저앉아 수도 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월터 A. 핸드릭스는 그의 책 훈련으로 되는 제자에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했고 위대한 선교사오스왈드 샌더스는 훈련받은 자만이 가장 높은 능력에 도달한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훈련된 자입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훈련하셔서 인류 구석의 과업을 완수하셨습니다. 참된 예배자로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수여하신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질문 예배 훈련은 성령께 지배받는 훈련이다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가